기도 때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뻐근함 뭉침! 마디마디! 즉시 풀어줄 수 있는 온열 마사지기가 있습니까? 딱 하나! 콕지어 온열! 부끄럽군! 열이 오르는데 단 10초! 그래서 10초 온열 포켓짱! 마치 대기만 하십시오! 꼭 찍어 대기만 하면 온열과 진동 마사지가 작지만 달하다 지방의 대명사! 어터하지 오기는 후끈후끈한 온열의 힘! 여기! 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풀어주는 미세 진동의 힘! 마치 손으로 마사지하듯 시원하게 쫙! 직접 경험하십시오! 7일 무료체험 실시! 뻐근하고 공치고 마디마디 7일 동안 공짜로 사용해보십시오! 찾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필요한 눈! 목에 걸고 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눈을 비롯해 눈가, 관자놀이에 콕 찍어 온열! 우와, 개운하다! 피로를 풀어주니까 집중력도 업! 다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포근한 뒷목에 쭉 눌러주기만 하면 딱딱하게 뭉친 뒷목을 오늘과 함께 미세 진동이 시원하게 쫙. 오 시원해. 불어 피 철철철. 콕찍어 대기만 하면 뜨운한 찜질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톡톡. <웃음> 뜨끈한 게 진짜 심통하네. 오랜만의 운동으로 근육이 뭉치고 관절이 시큰거린다면 그 즉시. 온열과 진동으로 뭉친 근육과 관절에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어유 시원해 <웃음> 시린 손끝 손목에도콕 찍어 온열 시간 날 때마다 손바닥에 뜸을 뜨듯 여기저기 콕 찍어 건강한 습관을 차가운 아랫배에도 든특든 온열을 홍이 복감 황세 내경 등에서 전해지는 온열 뜸의 원리와 진동 마사지가 더해진 신개념 온열 마사지기 그리고 돌리고 손거로운 찜질 노 키우고 연기나고 화상위험 노 원하는 위에콕 찍어 내기만 하면 복불로 끈 LED와 열전도율이 우수한 통판을 이용 간편하게 온열 뜸의 효과를 원작에서 테스트 완료 작기더작기 최첨단 기술로 이룩한 초소형 전원을 결필요 없이 대기만 하면 진동과 복쿠노쿤 온열이 USB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늘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쳐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콕 찍어 온열 복쿠노쿤삼성초월 시원함 목이 걸고 다니다가 쓱 대기만 하면 뜨끈뜨끈 온몸이 쑤셔 찾아가 그척 뛰쳐 이제 복지창으로 찾아가도 시원하게 평평한 바닥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부 접촉 시 자동 작동 방식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라도콕 찍어 온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뻐근함 뭉침! 마지막이. 어느 곳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10초 온열! 여기에 모기 물리거나 피부 뾰루지, 트러블 등에도 빼기만 하면 온열로 진정! 초음파 모기 퇴치 기능이 있어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 해충 퇴치까지! 28개국 수출 브랜드 마이미의 역자! 발명 특허가 하나 둘셋 넷! 무려 4개! 메이든 커리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 콕 찍어 온열! 10초 온열! 포켓 짱! 전용 턱기 USB 단착식 넥스트랩! 보관용 케이스! 여기 전신 차압 혈자리 안내서까지! 이 e 모두가 59,800원에서 2만원 할인! 39,800원! 잠깐! 1 플러스 1 구매 시 추가 만원 할인까지! 7일 무료 체험 실시! 어근나고 뭉치고! 마디마디 7일 동안 공짜로 사용해보십시오 아 잠이 확 달아나는 게 너무 좋은데 아유 조그만 게그고 아유 시원해 <웃음> 갖고 다니다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첫째 온열과 마사지를 동시에 동일 보감, 황체 내경 등에서 전해지는 온열등의 원리와 진동 마사지가 더해진 신개념 온열 마사지기! LED와 열 전도율이 우수한 통판을 이용! 간편하게 온열 뜸의 효과를! 원적외선 테스트 완료! 작지만 강하다! 지방의 대명사! 버터같이 녹기는꾸끈로끈난 후끈 후끈 온열의 힘! 여기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풀어주는 미세 진동의 힘! 마치 손으로 마사지하듯 시원하게 짝! 둘째, 쉽고 간편해서 언제나 태우고 돌리고, 번거로운 찜질이 아닙니다! 태우고연기나고 화상 위험 있는 뜸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귀찮아, 포기하는 마사지기가 아닙니다! 늘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자! 목에 걸고 다니다가 쓱대기만 하면 뜨끈뜨끈!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콕 찍어 온열! 꾸누꾼! 상상초월의 시원함! 오몸이 쑤셔! 차다가 뒤척뒤척! 이제 포켓장으로 차다가도 시원하게! 스치 언제 어디서나 하얀하게! 포근할 때! 피로할 때! 이제 대기만 하십시오! 콕 찍어 대기만 하면 온열과 진동 마사지가! 눈을 비롯해 등과 관자놀이에 콕 찍어 온열 10초 만에 혹군 혹군 딱딱하게 뭉친 뒷목을 온열과 함께 미세 진동이 시원하게 쪼. 무릎이 철철철 콕 찍어 대기만 하면 혹고난 찜질을 내가 원하는 의에 콕콕! 오랜만의 운동으로 근육이 뭉치고 관절이 시큰거린다면 그 즉시 온열과 진동으로 뭉친 근육과 관절에 콕 찍어! 차가운 아랫배에도 든든 끈 온열을! 실인 손끝! 손목에도 콕 찍어 온열! 시간 날 때마다 손바닥에 뜸을 뜨듯 여기저기 콕 찍어 건강한 습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라도 콕 찍어 온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뻐근함! 뭉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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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보십시오!